안녕하세요. JI 사운드입니다. 2007년식 제규 XJ 차량이 과도한 누전으로 인해서 JI 사운드에 입고되었는데요. 어,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고객한테 인도될 때 시공되는 기본적인 뭐내비메립이라든지 DVD 플레이어 그런 거는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 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방전되진 않았거든요. 그 후에 뭐, 사제로 튜닝하신 게, 비위드 스피커, 그 다음에 뭐, 데일라이트 정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방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뭐, 파워 앰프라든지, 이런 곳조차도 튜닝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일반적인 누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속도로 누전이 되는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배터리만 체결하면 은 아예 이렇게 볼테지조차도 0.8V 나와요 그쵸? 보이시나요? 0.8V 메인 배터리를 풀르면 다시 보이시나요? 2.9V에서 3V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샵에서 점검도 받으시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진단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원인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수소문 끝에 저희 JI 사운드에 방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음, 메인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순정 모듈이나 전자기기들, 음, 모두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 메인 배터리를 분리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컨디션이 5V까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메인 배터리만 결속을 하면 엄청나게 누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이시나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증상은 뭐 열기구나 뭐 냉온풍기 뭐 이런 거를 뭐 시동도 안 걸고 걸었을 때뭐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장비가 한 개도 없거든요. 심각합니다 증상. 이 그러나 저희아이 -E 사운드에서 원인과 증상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I 사운드입니다. 제규어 XJ 2007년식 차량 누전 수리 완료된 상태고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암전류가 빠져나가서 음, 볼테이지가 거의 5분을 못 버텼었는데 12볼트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됐었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12.19V. 자, 아, 접지가 지금 테스트하기가 안 좋아지고, 12.19V. 12.19V에서 암전류가 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약 7일 동안 원인과 증상,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수리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